잘 왔다, 내 집에. 이게 무슨 짓이세요? 드리기 싫은 죄수 없는 불청객한테 소금 좀 뿌린 게뭐 잘못이냐? 어, <웃음> 비싼 소금인가 봐요. 뭐야? 음, 어머니, 괜히 저 때문에 할머니랑 싸우지 마세요. 할머니도 잘못하신 건 아실 거예요. 가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, 할머니. <웃음> i o h u